부여 아 여기 그 부소산 부소산 아, 고란사 가려고 이 천일이 어, 지금 와서 수차장에 수차를 하고 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 구이. 부소산 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장. 예. 여기가 화장실, 네,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관광 안내소 이렇게 있습니다. 낙함 가는 길, 요렇게 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가 부소산성 올라가는 길, 이렇게 해서. 오늘 휴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어. 백제왕도 부여.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어. 자, 오늘은 2022년. 하... 양역으로는 4월, 3일, 음력으로는 3월 3일, 3, 3, 3월 3 0 날이에요. 어, 병수일이 제자, 이 천일이 여기 뒤에 부소산, 백, 백제 옛날 수도, 어, 부소산 찾아왔습니다. 이제 고란사랑 이렇게 들러들러볼 건데, 천일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멋있죠? 자, 여기가, 저기가 표꽃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아 부서산문 써있네요 부서산문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옆에서 어른이 2천원 이렇게 써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삼충사삼충사로갈 거예요 백제시대에 세명의 어, 충신을 모시는 곳이 삼충사입니다 네. 삼충사 저 앞에 보이죠? 아 저기가 삼충사예요 저기가 삼충사 있고 아, 저기가 아, 삼충사 본당입니다 이렇게 한적하니 사람들이... 유럽죠. 요 건물은 해설사 문화의 설사, 동인 건물이에요. 여기 선충사, 어, 성충, 홍수, 계백, 을 기른 사당이다. 하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의열문. 의열문이라고 써있네요. 응. 의열문. 오늘 계백장군, 계백장군 할아버지를 이천일이 아, 또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삼총사 중건 사적 비하고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도는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라고 알려졌다. 아, 이런 식으로 <웃음> 네, 써 있습니다. 아, 여기 중간 아, 충의문 아, 충의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들어갑니다. 아 이게 혼당입니다. 3충사여딱 가운데 3충사라고써 있습니다. 자 이중생 이 세자 3충사에 계신 우리 세 분의 충신 이렇게 인사 올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자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 아시다시피 가운데가 계륵장군 할아버지예요. 계륵장 할아버지고 가운데가가데자초 가운데, 어, 가운데 형수 할아버지, 네, 가운데가 형수 할아버지고 어, 그 다음에 끝이면 성충. 성추, 예. 성충 예, 할아버지. 그래서 백제에는 이렇게 세 분의 충신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백제를 지키는데 의자왕이랑 마지막까지 신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혈투를 버렸던 요세 세 분의 충신들을 이렇게 기회 있는 사당에서 산축산 해가지고 부소산 부소산 입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천일한테는계획 장관 할아버지가 와 계시기 때문에 차들이 작년 4월경에 왔었고 아, 금일 이제 3월 3일 날 뭔지 아시죠? 3월 3일 날 제비가 오고 옛날에는 된장 같은 거 남았어요 장류를 네? 좋은 날이거든, 대박 좋은 날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서, 계절장, 사람의 정장 앞에, 작게, 뭐또좀 막걸리, 뭐 간단하게, 이렇게 쳐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가는 저고란사로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음, 삼거리, 음, 사거리구나. <웃음>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우리 이제 고란사. 요어짜 편의점 천일상 얘기는여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는 그 옛날부터 했는데 다른건 다 없어지고 요 하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얼마큼 사자로 호란사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요 이제 고란사로 내려서는 계단 쪽에 접혀서 내려가는 중이에요 저기 저기 강 보이죠 물 저게 백마강 입니다 백마강 자 이렇게 백화점 여기가 옛날에 그삼천궁녀가뛰어들었다는 그 그것입니다 들어가 보자고요 요렇게 있네요. 백화정. 저게, 그, 꽃하자예요. 꽃하자. 꽃하자. 어? 0 백가지 꽃. 어? 0 백개의 꽃이다. 하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백화정. 요렇게 해서. 요이자 옛날에, 여깄 내게 백화정은, 낙감. 이렇게. 예, 궁여들이 떼어놨다. 이렇게. 자,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물이 그래도요. 탁하진 않네요. 여기 이제 이 백마강. 요 아래 꽃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아화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큰 바위다. 이런 식으로 저 밑에서 이제 본 풍경이네 이렇게 여기서 떠내는 거지 어, 어쩌면 아걸 걸려도 뒤집어지 어올라오기는자저 아, <웃음> 아래가 이제 고란사예요 고란사 옆에 선착장이고 선착장에서 지금 배가 실실실실 움직입니다. 여기 그 바로 위에 여기 이제 약간 빨간 지붕 같은 거 보이죠? 여기가 여기 산신각 산신각 주변이고 그 아래 쫙그 작은 사각정 그게 종각 정도 되는 종각 응? 고난사의 종각 위치에 종각 위치 음. 자, 배를 한번 조금 당겨 찍어볼까요? 자오 이제 좀 제대로 보이죠? 오 전투를 하러 가는 건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예. 저기. 저기가 이제, 백제, 백제교라는 것 같아요, 백제교. 이렇게 있고. 저 뭐, 야영장, 글램핑장 같기도 한데, 저 요거, 요거. 어, 그죠? 그리고 저 위쪽. 저기가 그 백제부래요, 백제부. 백제부는 한번 나가봤는데, 저 꼭대기, 삽니다, 앞쪽에. 저 배는 여전히 11원 거리네요 벌써 이제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오늘은 3월 3일이니까 한달좀 남았네요 요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연동대를 잘 준비했네요 여기 고란사 본당입니다 아요... 휴일인데도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고란 약수가 헛당 뒤에 있는데 마시면 3년을 젊어진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마시게 되면은 누가 죽을 일이 없어요 아, 여러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이 약수를 드세요 아이고 여기도 이보노레일 옛날에 없었는데 보노레일을 아, 만들어 놨네요 누가 이렇게 그냥 자 아, 보노레일 어? 어? 시즈공독자 이거 해놓으니까 이제 짐 질고 올라 저기가 없네 저 아래서부터 선착장에서부터 고란사 아사0원의 대인대사가 세웠다 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빠 내사 이렇게 들어 팔도 이렇게 들어 지나이도게요이제게 들어 칼 이렇게 들어 칼로 이렇게 들어 칼로 이렇게 이게 들어 만로 이렇게 들 이렇게 해서 고란, 란, 자가, 란, 천, 란, 자네요. 응? 음. 들 음. 있습니다. 네, 보리수잎 앉아. 어세요인사해보셨요 네. 아니요. 인사하러, 인사하러, 왔어요. 네. 저, 저, 올리고, 올리고, 있어 이렇게 요 겨울에 나무 담그시 조금만 계시네. 네. 쿠란사의 아, 네, 네. 아, 등 등이 보니까 네. 새거예요. 새거. 어, 새거. 어. 바꾼 자를 만드나 봐요. 이번에 바꿨나 봐. 범장님이 나 이따 천일이. 일다 채널이 종을 땡땡땡 칠 거예요. 종은 한 번씩만 두 번은 욕심입니다. <웃음> 저기, 보시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 한번 먹으면 3년이 젊어진다는 이제 고란 약수. 여기는 고란초가 또 유명해요. 고란초가 유명한데, 여기 이제 이 채널도 열 번은 못 먹고 한두 번만 먹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로 안정하고 이렇게 아, 들어서면 이렇게 들었으면 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요거 좀 여기 컵 씻는데 컵 씻는데 여기 이렇게 큰복장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시프라딩딩 귀신, 귀신은 안 나와요. 이렇게 써있네요. 고란사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부처. 오, 59년. 사진도 있네. 요고란초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승만 대통령. 고란사. 이렇게. 예, 적합도 자, 여기가 이제 그 삼성가. 산신이랑 여기는. 바로, 그, 강이 있어서, 용신도 모셔놨어요. 용신도 이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인사 올릴 겁니다. 좀만 가까이 볼까요 삼성, 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절벽 아래, 절벽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바로 창문 열면은 딱저기예에요 이렇게. 바로 앞 마강. 이 채들이 가져온 재물입니다 여기. 삼장가, 들어서 차려놨고. 아, 이거 또 술소주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사진 할아버지. 칠성. 저쪽에 용궁. 용궁행전에도 재물을 이렇게 작게 나눠서 올렸어요. 이렇게. 요 컵에 있는 거는 소주 막걸리. 그 다음에 생수. 이렇게 됩니다. 저다 켜고. 어. 아, 영하나 백마강에 있으니, 이렇게, 거예요 응. 내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그냥 일요일에 사람도 있었네. 이제는 사람들빈 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천일이 인사한다고, 인사했어요. 응?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종, 종을 한번 더 빵빵빵 칠 거예요. 진짜. 자 천일이에요. 천요 여기 다른데는 이 종을 묻히근데 아, 그... 여기는 불안산은 종을 시주하고지게끔만들더라고자 우리 그이민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3월달이에요3월 아, 오늘이 3월3진일 여기는. 아, 충남 부여, 고란사, 고란사에, 고란사. 다 인사해서 다 인사하고. 여러분들, 어, 올한 해, 모두 모두, 얼마 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4월 초파에, 열만 남았어요. 종한번 타정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올한 해, 이만, 이민 년, 다들 잘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세번칠 거예요, 세 번. <놀람> 총은 그렇게 치는 거예요. 아, 이제 어, 올라가야 이제 나갈 거예요. 사 이만큼 틀어서 올라갔어요. 정원 경남 볼까요? 경남 보여줄게. 아,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 가갑니다 아, 여기는 그 군사박물관, 아, 논산 군사박물관을 이제 가는 아, 대전 들어가는 중에 들렸어요. 여기가 개백장군, 그 개백장군 묘가 있고, 여기도 사당이 있어요. 차늘이, 예, 마지막으로 탑종호, 탑종호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찾아 올라가서 인사드릴 예정인데, 여기도 휴일인데, 사람들 좀 있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군, 이분이 개백장군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입니다. 꽃들이 아직 들폈어요, 보니까. 여기 입구에 보니까, 벚꽃나무가 좀 잔뜩 있는데, 아직 들폈어요. 여기는 이제 개백장군을 모시는데, 여기는 저쪽에 부소사는 삼충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충장사라고 이렇게 모셔놨어요. 공원 이름도 충혼공원 이렇게 저쪽에 개백장군 형상이 있어요. 여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나이 천재는 박물관은 안 보여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잔디밭하고 이렇게 많이 잘 갖춰졌어요. 저, 쪽 저쪽 건물이 충장사 건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백장군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황산로 산책로. 뱀벌 진드기 조심 조심하래요. 그래서 저쪽에 충장사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충장산은 아, 백제 말 위기에 처한 조을 위하여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군에서 신라의 대군과 맞서서도 장렬히 최후를 마친 개백장군의 배와 영정을 모신 것임입니다. 하고 써 있어요. 정면을 제대로 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잡힙니다 이렇게. 저 앞에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배 지금 늦었나요? 네, 하세 네네. 뭐 어, 그냥 단단하게 인상만 하고 갈 거잖아요. 네네네. 네. 여기 가운데로 올라가지 말고 양쪽으로 버려. 국민의들은 <목소리도> 하 가 계신 사당이에요. 사당 군사박물관 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부수산 갔다 오다가 마지막으로 인사 올리고 강 빠져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고 우리가 좀 늦게 왔나 이제 골치 문닫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아마 어찌보니까 4시좀 넘으면 문닫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사당을 참배하거나 계백자본나라고 지금 묘소 이제 있어요 옆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왔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얘기는 계백장군 할아버지 영정이랑 위패 위패만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전드립니다 이제 계백장군 묘털 나왔습니다. 짜자잔. 아 계백장군 백제 계백장군 지명 이렇게 가지고 큰 비석에 써 있고. 묘가 됐따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 무지 커요. 아이 채널 집보다 더고요아 여기 비석 비석 뒤 1976년 칠십육년 아, 76년. 논산건수 아, 이남호 아, 이렇게 했네요. 선면에서 아. 잡은 우리 개백장군 묘입니다. 묘. 자 이렇게 해서 이, 여기 개백장군 어, 어? 묘가 있는 군사박물관 이렇게 인사 마치고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가 오늘 천일이 그 부수산 음, 고란산 삼평사 여기 박물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둘러서 이 코스 딱 괜찮아요. 응? 여기 탑정호의그 뭐죠? 그 출렁다리.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으니까. 한번 더. 어,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어, 인사도 하고, 응, 둘러봐서, 그렇게들 하시. 아셨죠? 일정 여기까지입니다.